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포머스 박상진 기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한때 같이 정상을 달렸던 동료인 최병훈 DRX 단장과 페이커 이상혁 선수와 이제 LCK 내에서 상대로 만나게 됩니다 기분이 남다를 듯한데 이에 대해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어~ 항상 어~ 이제 동료들은 언제든 한 번씩 이제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제 좋았던 기억들도 많지만 어~ 그거는 이제 혼자 있을 때고 이렇게 지금은 담원 기아 감독을 맡고 있어서 어 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음 어, 어떻게 어 하면 이길까 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. 네 그리고 네. 담원 기아 좀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<웃음> 알겠습니다. 응원하겠습니다. 네.